마법의 소라고도님. 어 <웃음> 마법의 소라고도. 마법의 <웃음> 소. 뭐좀 먹어도 돼요? 안 돼. 통화는 뭐이 게임 뭐 다른 거뭐지어 당근이 이번 게임에서 1등할 수 있을까요? 안 <웃음> 돼. 사용자 지정 리소스팩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직 안 열었다. 어, 해보지. 뭐 해보지. 뭐해보지?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어 뭐지 야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해볼까 뭐지? 게임 이름 못 봤다 뭔데 <웃음> 자동차 게임 추방 당했습니다 다시 들어와봐 아 뭐야 게임 뭐야 저거 몰라요도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이거 아 진짜 뭐 아야 나 아직도 아직도 그게 너무 좀 짜증나는데 보트로 비비다니 나한테 오케이 서버 들어오고 있지 들어와졌는데 들어와졌지뭐나 아. 조금 걸린다 5초 남았다 얘 죽여 어 <웃음> 죽였다 얘얘 얘 죽여 안.. 안 띄워지는데.. 이거 <웃음> 야 나.. 나얘 얘 죽일래.. 지금 니가 그래. 끼고 있는 스킨을 내가 돌려받을 필요가 있어 왜? 야 이거 곡괭이 못 집어올리냐? <웃음> 장난이다 <웃음> 그냥 <웃음> 니.. 니 가죽 껍데기가 필요한 것 뿐이다 <웃음> 미쳤다더미쳤다야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마이, 이거 고번칸 뭐야? 마인 <웃음> 포폰엑스? <X>? 핸드폰 있는데? <웃음> 어? 마인패드 미니 있는데 한번 켜봐 뭐지? TP 2로비 오오 오픈 이거 뭐한거야? 아 이거 막 노래 바꿀 수 있는데 야 나의 황금 쪼가리하고 사람 머리 주었다 뭐야 이거 탈출 게임이야? 아니네 어문 열렸다 아 어, 누르니까 뭐열리네 이렇게 레레피드모드어야 일단 이거 맨 처음에 있는 거야 뭐야 어 해보자 뭔가... 뭐야 이거 예. 뭐야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질주하는 건가 어차 움직인다 어려운는데 뭔데 뭐, 007 찍는 게임이다 이거 아길걷는친구들인데 음. <웃음> 이거 오, 아, 이거 재밌네. 아, 참잘 돌아온다. 아, 아, 라어 오케이, PK 되나? 아, PK 안 되네. 아, 아, PK 안 되나? 아, 어, 된다. 야, 된다. 되나, 되나? 어. 오케이, 나 당근 탈락시었다나들 <웃음> <안 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 <웃음> 씨발 <웃음> 이게 뭐야? 되게 <웃음> 재밌는데 야 이거. 어. <웃음> 와. 뭐? 뭐? 뭐? 뭐? 내가 도와줄게. 아, 피를 하는 게 아. 아. 야, 저 빨리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빨리. 아이 봐봐 원이 한명앞 게임이야. 시작 게임부터 PK이다 우리는. 아니 아무도 시작을 안 해. 원인 제공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아야야 나 때리지 마. 당근을. 때리? 내가... 응 됐어. 아, 하다, 이제 하다, 나 도망가. 가다가다가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자 잘가 야, 잘가. 야한명끼웠다 하들. 아니야. 뭐데 지금. 한명 갔다면서. 아 덕구 덕구 도망간다. <웃음> <웃음> 허튼 짓이었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애들 모를 거다. 아야, 아야. 민규 아야. 열심히 가리. 난 욕기가 아야. 더 재밌다. <웃음> 난 게임에서 <아야>. 이길, <웃음> 이길 <웃음> 생각 없다. <웃음> 덕구 힘 모아라. 하겠다, 어. 덕구 <웃음> 여기까지 와보지면 팀을 모아라. 방금. 힘을 모아서 간디부터 제거하고 우리 둘이 <웃음> 싸우죠. <웃음> <웃음> 됐다, 떨어졌다. 하이파이브다, 이거는. <웃음> 또 왔다. <웃음> 또, 왔다. <웃음> 또 왔다. 민규 씨가리. <웃음> 아, 그때 빡쳐. 또 왔다. 아 악, 덕, 떨어졌다. <웃음> 실패했다, 결국엔. <웃음> 커튼 지이었다 와보시지. 죽음의 노란 차가 뭔지 보여주겠다 내가. 죽음의 노란. 차가 개판. 이야 근데 이거 개잘 만들었다. <웃음> 너 일로 와.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아직 아, 아직 안 치다. 아, 이거 신다고. 오케이, 민규 나만 <웃음> 믿어라. 쟤는 꼴등이. 야. 아, 뭐야. 안 당근 1리 <웃음> <략니>, 와. 당근 1위. 아, 무서워. 당근 1위 와. <략니, 웃음> 야, 노란 차. 오, 씨발, 중요 우리의 목표는 노란 차에 있다. 오, 씨발, 저게 뭐야. 저거 봐, 저거 세상에. 오케이, 오케이. 아, 제프트. 잘. 어, 규어한칸 가자. 아금쪽아이로 때리고, 야 쟤네들이 대결 구도가 너무 확실해. 나리 하나 죽었다. 응? 왜 네가 거기서 와? <웃음> 왜 거기서? 와? 뭐야? <웃음> 왜한 번도 죽은 거 같아? 리다는 거지. 야 끝까지 가면 되겠지. 그런가? 아, 야너 죽어 버렸다. 아, 시발. 왜 나한테 그래야 방배에서 <웃음> 떨어뜨렸다. 아 먼저 야. 가시게. 아 거기 아니다. <웃음> 먼저 가시게, <가신> <웃음> 박민성이 1등 하려고 하고, 내가 뭐하아다여 <웃음> 아, 아, 근데 아, 나 야, 여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중간에 리어가 아, 생긴 거. 가자! 아, 이렇게 생겼다. 오. <웃음> 개웃기네. <웃긴> 어. <웃음> 야, 이게 개재밌다, 이거. <개> 재밌다, 이거. <웃음> 야, 두 번째, 이거. 두 번째가 뭐지? 아, 야, 이거 협동맵이네. 아, 야. 아, 이거 협동맵이구나. 협동맵인 PK인데 PK 하고 있어. 협동맵인데 PK지. 어 다이아. 다아는데 아니다, 난이 게임은 초애초에 그거여야 됐다. 경쟁 무대여야 됐다. 아, 야야 저저저야저죽대 탐구사위부터 죽여. 왜 왜? 이죽대가 속물 안겼나 이거 아! 야, 야, 야, 저거 죽여. 야지 죽여. 야, 빨리. 야, 아! 야 이거 죽여. 야 이거 죽여. 빨리 빨리 빨아 이거 죽야이죽이 먼저 죽이고 있다. 아! 아야야 야, 야, 야, 저거 수황색깔 한.. 안 때리고 가지나? 안 가지지 않음? 한 번에? 어. 어아 때려... 오케이. 때려줘. 고맙다.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수색깔좀 아, 때려줘야 될걸? 당근은 못한다 나는. 난너 아, 가는 꼴을 못 봐. 나무집 몰라도 그 방석가? 여보? 깨로 어갈까 깨로 간다니까나 올라갔다. 오, 올라갔네. 오케이. 어 다이아 섯개모은 거지. 이 몸매. 어. 아이씨 좀 그냥 가져 어. 올라가? 아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 때릴게. 이제. 아 어, 근데 가자, 자꾸 가자, 누가 때리는데. 두 개. 아, 아 내가 안 들었다. 아, 아, 안 올라와가지고. 아나맨 처음 어. 올라왔어. 어나나 나 밀려서 떨어졌어. 야 근데 얘들 왜 간자 칩을 들고 있냐? 간자 칩이 아니야. 금쪽 <웃음> 아니나 야얘 이거 첫번째거 트랩도어 위쪽 밟아야돼 어 그렇네 아! 아야 3개? 아, 뭐야? 으나 당근색 차에서 자꾸 죽는다 어아 세이브됐네 어쩌다가 왜나무 먹고 있냐 다이어 아! 어, 뒤에서 PK 자꾸 아. 일어난다 아, 아, <웃음> 너희들 일로와봐 너희너넌 안된다 너도 안 된다. <웃음> 어, 뭐, 그렇게 한다, 그거지. <웃음> 너도 안 된다, 안 아, 돼! 아, 뭐야, 이게. <웃음> 오케이, 정리 부르 가려고.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여기까지 올수 있지, 마보시지. 안 돼. 덕분 이거 안 해, 해본 안 소감은 안 어떠냐, 근데. 아, 진짜. <웃음> 뭐야, 너는. <웃음> 어, 우린 중립배교안 돼. 우린 중립배교안 돼. <웃음> 아! <웃음> 이건 또. 됐다. 어, 뭐야. 다이아 더 먹어야 되네? 다이아 여섯 개. 하나 남았어. 아, 하나 남았어. 아, 잠깐만. 아,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 아. 미친놈아. <웃음> 아, 저기, 저기 뒤에 있네. 다이아 다 먹었다. 야, 근데 빨간 차 범퍼 먹으면 그거 되냐? 안 올라가지냐, 저기? 범퍼, 아, 그 범퍼? 반대쪽으로 약간 돌아가야 돼, 옆으로. 이번엔 또 뭐. <웃음> 아, 어, 오케이, 이해됐다. 오케이, 달려.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개잘 만들었다, 이거. 아, 야, 이거. 아야, 한 개. 안 돼. 아, 나 이거, 이거 못하겠다. 과일 트럭이 힘들어. 어, 화물차. 구별이 하는 거 아야,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도쿠.. 아이 도쿠가 밀어서 돌고 왔다 <웃음> <웃음> 이 자식 그렇게 밀요 왜왜왜 왜, 나나 나 밀었는데 아 밀대는 안땡 그니까 떨어 밀고 안 응. 밀고는 상관없어 그냥 나, 나니까 나나 <웃음> <웃음> 수샷 찍고 있다 오, 이 당근아 다야네 개. 뭔데? 민규 혼자 끝내는 거야, 결국. 또 민규 혼자. 야, 우리 당근을 그냥 끝내보자. 또 어떻게 올라가냐? 아, 근데 나 처음으로 돌아왔어. 액션. 으악! 아니다, 갈수 있다. 당근에 떨구러아그 실패. 아뇨, 착착. 랩 너, 이 자식, 일로 와. 네가 나 밀었지. <웃음> 아, 내, 내가 안 밀었는데. <웃음> 야. 아, 나, 나 이거 화물차에서 자꾸 죽네. 오케이 아 이제 평범하게 좀 가보자 야 이거 가보자 어, 화물차 어, 어떻게 올라가? 없네. 아 여기서 롱점프 해야 되구나 내가 먼저 갈까? 어야 <웃음> <웃음> 여기 어떻게 하냐?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웃음> 아, 션어나 이제 보크레인이다 아. 야, 포크레인 어떻게 하냐, 여기. 회시로 가. 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잠시만. 아, 여기 있네. 어, 맞나,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쪽. 오케이. 오케이, 어, 깼다. 어, 어, 어, 어, 어, 어. 누가 깼다. 네 번째, 뭐임? 4-A. 아, 저기 세지 마봐. 아. 혼란. 혼란하다. 으아, 야, 여기, 여기. 야, 멀쩡히 서있다. <웃음> 안되겠다. 나 여기서 그냥 대난투하는 게더 재밌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뭐야, 이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 게임이 <웃음> 재밌는 이유는 PK가 있어서 다 <웃음> 쓸데없는 하나 포러어아와아이많 망한 건데 아아 해야지 <웃음> <웃음> 야, 덕분에 좋은 생각이 있다. <웃음> <웃음> 이 자식들, 트랩도우로 접었다. 제못 <웃음> <쟤> 온다. <웃음> 당근 못 온다, 야. 클라스. <웃음> 해볼까? 당근 <웃음> 못온다 오케이. 아. 민규, 당근 못 온다. <목소리> 이거 어떻게 봐야 <가야> 하냐? <목소리> <목소리> 아하, 진짜. <목소리> 당근 못온 <온다. 목소리> 여기서 BK 할 거다, 나는. 엔간 <목소리> 밀어야지, 어. 아, 내 걸려. 네, 네. 어, 아, 여기 길이 두 개네, 버스. <목소리> 제발. 아. 야, 이 자식. 첫 번째, 진심 이어 너무... <웃음> 아휴... 선빵을 치다니, 나한테. 아휴... <웃음> 아, 이거 때려. 어, 뭐야? 너, 어, 넘어왔네? 어. 그래 넘어왔... <웃음> 어 아, 오케이. <웃음> 뭐야, 이거? 왜 여기 사이에 꼈어? <웃음> 어, 나도 꼈다. 아, 아, 때려. 때려. 아휴! 어, 아 아, 나 자꾸, 시프트를 누르고 있네. 아으, 아으. 어. 오케이, 됐다. 야, 내가 밑, 뒤에서 쳐줄게. 가자, 나. 됐다, 됐다. 나이스. 터널, 레벨업. 어, 터널, 터널. 아, 여기, 천장이 한정되어 있다. 어, 근데. 먼저 가라, 빨리 가라. 그래, 킹키 그걸 못 참는다, 우리는. <웃음> 이 자식. <웃음> 야, 이 스폰 장소가 왜 이래. <웃음> 야, 스폰 장소가, <웃음> 왜 이래. <웃음> 스폰 장소가 왜 이래. 스폰 장소는 참 스폰 장소 레전드. <웃음> 아대원색 들어 못 탔다. 손장 소리 걔네. 가라 아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웃음> 먼저 가. 먼저 가라. <웃음> 야 파란색깔 가... 아 녹색으로 가면 가지고요. 밟았다. 와 밟았다. 아 맞네. 니무진 타고 당근 니무진 아, 아, 아. 다음에 아, 가라, 가라, 가라, 여기서 아, 아. 당근차 타고 아, 아, 아. 다 먹었나? 아니 하나 남아 아 밀려 서 아. 떨어졌다 나 방금 아으 아. 아왜 아, 때려 리는왜 때려? 때려 왜 때려 <웃음>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야쟤쟤쟤쟤다 범인이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일단 너부터 없앨 거다 나는 민규 이거 절대 못 깬다 한한번 떨어지면 완전 지옥의 후라당이다 아 여기 여기도 길이 하나 더 있다 다행히 어, 못 가는 어. 못 가는 길인데 어. 어. 아. 야, 좀잘 <웃음> <잘 넘어갈게>. 때려 봐 봐. 잘 <웃음> 때려야. 그러면 넘어 가진다. 당근 아, 아 당근색은 못 탔다. 넘어 넘어 왔다. 아, 넘어. 야, 리스폰 넘어왔는데 저거. 블러터가 밟으면 리스폰은 리스폰 그거임? 어, 밟아봐봐. 밟아 봐 봐. 밟아 봐. 밟아. 어, 어, 된다. 아니 계속 밟고 있어야 는거 거 아닌가? 계속 밟고 있어는거 아닌가? 그렇네 어? 누가 껐는데? 내가, 내가 밟고 있을게 때리지마봐 오케이 죽어봐 죽어봐 어 뒤에 뒤에? 아 뒤, 뒤에, 뒤에 가세요 그러면 나 이거 뗀다? 어디 있는데? 우리 우리 반대쪽 다시 가야 되는거 아닌? 아, 가 보지 뭐. 실로 아, 갔다. 일단 덕구가사 끝지점에 있고. 아. 아 그럼 너 뭐하냐? <웃음> 너 자꾸 뭐하냐? 어 거기 낭떠러지에 있다. 아. 아. 어, 야 흰색깔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면 초록색으로 가야 되나? 어디 위에 있는데 다시 뛰어야 되는 거야? 이거 설마... 아, 그때 갈수 있을 건데 아마... 락 계속 물린다. 어디 흰 색깔? 어디 흰 있는데?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흰 색깔로 올라, 올라가야될거 아냐 파란색? 파란색? 저 끝에 있는거 아니 오케이 뭐, 대아저 대원이 못 봤는데? 노란색깔 뭐 없대 어아 내가 때려줄까 내가 앞으로 오케이 때려 뭐야 아 때렸음 때렸음 안 맞았는데 때렸는데 그드천장에 맞았음. 민규 점프해봐, 때려 때려줄게. 어, 아안 아, 때려진다. 내가 할까? 어. 됐다. 어, 어떻게 가지? <웃음> 못 간다. 반블록 때문에. 어. <웃음> 민규 가던 반블록 때문에 못 간다. <웃음> 어. 야, 그거 거기 초록 갈수 있나 거기서? 어. 초록 저못 토너... 가. 절대 못 가. 그러면 여기 핑크색 한 번에 가자 핑크색으로 오케이 민규 네 오면 내가 때려줄게 네. 네. 이건 오래 걸릴 거. <웃음> 어, 아, 어, 어, 그냥 와진다 아, 요거 밟고 가면 되네. 여기서 가면 되네.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에 어. 이쪽으로 야 핑크색으로 한 번에 못 가야 돼 핑크색 거기서 응 거기, 거기서 못한 가지 못, 돼. 못 가지 당연히. 어, 오케이. 어디로, 어디로 때려주면 돼? 핑크색? 야, 위, 근... 아, 흰색. 아니, 말고 말고. 아, 흰색 현장. 어. 오케이. 오, 어, 됐다. 어, 갔다, 갔다, 갔다. 됐어. 이제 저게 죽으면 많은 건데. 아니다, 저기 세이브 포인트 있다. 어, 됐다. 죽으면 되지 않나, 이제? 어. 됐네. <놀네>. 먹었나? 이거, 이거 보라색 아닙니 여기. 보라색이라고? 보라색으로 가, 가, 가려는 거 아니? 야! 한대 때려줄게 그냥 거기서 되나? 어 되네 어! 나 자꾸 죽 녹색? 녹색!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나 이상한데 자꾸 죽는다 오케이 녹색 가지, 가지 아, 네. 어, 가지 가짐. 가진. 어, 아, 가지네. 가짐, 가진, 가짐. 오케이. 근데 갑자기 것... 집중하고 있겠지. 아니면은. 누나 들어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면 엄마가 전다든가 겠지 검은 트럭 때려서. 분홍색, 오케이. 아, 녹색 가긴 걸다 할까. 야, 녹색 가는 게 힘들다, 파란색에서. 사다리 밟고 가면 돼 사다리.. 사다리 갔지? 어, 어.. 아니면 네가 때려줄래 여기서? 저게 아.. 이상한데 아, 안... 땅바닥으로 어, 때려... 쳤네. 어 때렸는데.. 아이 당근.. 간디 때려! 오케이 왔어 검은색에서 타이밍을 좀 밟.. 빠르... 늦었어 오케이 어! 안 됐다 아. 여기서 한명 때리는 사람 기다려줘야 될것 같은데 나 간다고 맞하본것 같지 그냥.. 그냥 보이면 무조건 때려라 <웃음> 되겠지 야.. 혹시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 안. <웃음> 어? 도착했다 어디.. 어딨어? 안 보이는데? 오케이. Okay, 아이 아, 저, 때려줘, 나. 어아 땅바닥을 내려주었다 <웃음> 바로 앞이라고? <웃음> 아, 야. 거기 나와. 몸 때문에 나 밀려난다. 안 때린다, 이번에는. <웃음> 아니, 거리가 안 난다. 어. 오케이. Okay. 때려줘. 으악! 아! 아, 천장 맞는데? 땅바닥으로 내려 찍는데 야, <웃음> 점프할 때 때리면 된다 어 하나, 둘, 셋 아. 어, 야, 이거 점프 못 했다 때려서 내가 점프를 못 했다 으아하! 통이다 벽, 벽고 어있음 벽고에 적 있는데 이거 안 잡고 있으면 어.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는데 아. 당근 네가 가볼래? 내가? 봐봐, 1리 때리면 되잖아. 야, <웃음> 아, 당근 못믿는데한 믿어봐라. <웃음> 1등 아니고 꼴등이다. <웃음> 내가 해볼게. 내가 간기. 아, 좀. <웃음> <웃음> 이게 때리는 것도 꼴등이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고 싶어졌다 어네가 오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에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수 있을까? 아 근데 네가 떨어지면 된다 떨어지면 핑크색 나는 떨어지면 오늘. 되는데 제가 와야지 응당근때에 망했는데 당근 빨리와 뭐 그런건 아니겠지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뭐 했는데? <웃음> 마지막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웃음> 마지막 좀 부렸다 아 꿀등 어 왔다 덕후 니가 여기 온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흰색 밟고 밑에 흰색 범퍼에서 파란색 와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때려줄까? 어아아야 뭐야 <웃음> 왜 니가 나갔는데 어 몰라 나 가... 자동 반사적으로 나갔어 <웃음> 빨리 갈게 아 이.. 비끄러진다 이, 이 거기서 한 번에 갈수 있는지 한번 해봐 아마 안 가질걸? 민규가가저 어, 왼쪽은 안가지나 민규가 아니? 가지거든 민규는 된다 어 봐봐 이럴 때이면 되잖아 맞다 <웃음> 사다리가, 사다리가 어딨어? 아 저기 아, 있네 기 여기 사다리 붙어있거든 차, 파란 차 옆에 아저 오른쪽에 하늘색 차량인가 저거 응 덕구급 높게 저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저거 돌아가는 게 진짜 이다 <웃음> 예. 왔다 이제 언제 번언제부는썼어 <웃음> 뭐야 안 때려줬어 아 저기요. 어. 어. 아. 기이뻤는데야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환경이 좀더 좋아졌다. 아. 어. 보일 <웃음> 그런 말 하면 확죽어 버린다. 어. 아 근데 진짜 거꾸로 가는 거 너무 안걸린데 아내씨 내가, 아, 시프... 내가... <웃음> 내가 왜 파란차 못 넘어갔는 줄 알겠다 초록 차로왜 시프트를 누르고 있었다 <웃음> 이 진... 손가락이 안 닿는다 나다네 나 뒤에 있다 조심해라 손가락이 안 닿는다 아, 내가 컨트롤아씨발또 <웃음> 실패 아손 작아서 안 되겠다 가자. 그지, 확실히. 컨트롤 누르고 아, 하면 될 심야. 건데. 아니, 안될거 같아. 어, 머리가 조금 어. 너무 멀다. 돌라색은안 돼, 저거. 컨트롤 네. 눌러도 한계가 있다, 저거. 아니, 초록색 말이야. <웃음>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꾸 나, 아, 아 시프 누르고 있다. <웃음> 시프트 왜? <웃음> 아, 나 손이 짱아서안 <웃음> 닿는다. 아 W에서 시프트까지는 아, 힘들다. 아유. 아. <웃음> <근데> 시보리가얼마나까데 <시프트 많이 웃음> <너무 꼬문데. 웃음> 내 손이 작다 사다리를 밟고 점프가 안됩니다. 봐봐봐봐. 아 이거 봐봐, 봐봐. 화를 밟고 된다고? 오 옆에 있구나. 팍! 아. 응. 음. 아까 아우연이 거에... 됐는데. 어 끝에 걸쳐봐. 당근 훈수한다. <웃음> 아 근데 내 언제 가냐? 뭐라고?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난 그냥> 욕먹었다. 아시하잖아 <웃음> 와. 와, 야, 니, 그니까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니, 네, 니네 때려줄게,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마, 겁나 심하게 안 해. 아못 때렸다. 나, <웃음> 가 <그냥> 밑으로 떨어졌거든. <웃음> 내가. 아다아 <웃음> 아나 여기서 때리 준비할게 아 됐다. 됐다 어 어, 드디어 왔다 <웃음> 아저창 위에 있네 어디서 때리는기로? 저거 맞지 저 비듬 떨어지는거 아, 어, 아나 됐었는데 옆으로 가서 졌다 아, 씨, 안 때려진다. 야, 웅쿨리니까안 때려진다. 안 맞는다, 니한테. 팔이 안, 난다, 이거. 팔이... <웃음> 근데 뒤로또 돌아갔어. 아니면 내가 때려볼까? <웃음> 여기까지 와야 할까요, 그 어, 갈 수는 있지. 저 사다리 끝에, 와, 어떻게 또 고쳐서 오니? 존나 신기하네. 아무리 봐도 신기한데. 엄청 끝에 걸쳐야 된다는데. 아 뭐야? 어? <웃음> 아까는 그냥 수직한 수직 낙하를 <웃음> 와아 진짜 저거 하나 때문 그냥 리겜많는게더저 비듬 가는 거 맞지? 아어안맞 아, 하나가 여기서 왔 야.. 좀더 일찍 일찍 일찍 아, 아, 시프트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웃음> 와. 어, 이 와. 아. 난, 좀주고안리 응? 실패했다. 오, 좋았다. 오, <웃음> 왔나. 민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웃음> 아, 그렇네. 분홍색이 저까지 가야 되구나. 어, 저거까지는 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여 아, 야, 여기서 아! 하얀 차는 에바지. 어, 안 가진다. 너무 높다, 저기. 내가 빨려볼까 어, 네 한번 해볼래? 내내 내 때려줄게. 하나, 둘, 셋, 아, 아, 아 거의다 됐네. 댄... 아, 오케이, 왔다. 내 때, 내 때릴게. 아, 야, 야 망했다. 신호를 주야 되는데, <웃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어기 아, 소리. 예, 됐다 오 갔나 진짜 <웃음> 서 때리는 거왜 이리 잘하지 야 혹시 모르니까 그 뒤에 블럭 밟아라 세이브 블록 밟아라 어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저비등 가면 돼 이제 됐다 어. 들어가자 됐어 드디어 끼다